o d That'll be fucking oh c h i c k e n 이 r o 로클릭 l 거 여러분들 일단 하이트나 도착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네요. 어, 소리 소리. 와, 너무 시골인데. 근데 저는 이런 시골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일단 우리가 갈 곳은 되게 유명한 해수장이에요. 근데 나는 시내일 줄 알았어. 사실 일단 덤벨이 압도적이야 와 5kg 물론 105kg, 105kg. 이클아버 느낌 큰아 가봤어? 마이프라이 프리 워크아웃으로 오늘 딱두스크 맞겠습니다 왜냐? 나 오늘 진짜 죽을 거거든요 엄마 미안해 나 오늘 죽어 등만 자, 말씀, 눈을 말씀드렸죠. 전 등신이 될 거라고요. 네? 여러분, 한마 유지로 아세요? 등? 악마의 등. 악등. <목소리> 대충 기구만, 아, 100개 이상은 겉들이 남을 것 같은데, 특히나 이렉 같은 게, 렉이 진짜 많아요. 렉. 그냥 렉도 아니고, 이거, 스쿼트. 보조할 수 있는 거. 근데, 저희가 오늘 등 운동 할건데 풀어 끼고도 저희가 하나 <웃음> 가지고 한참을찾네 오버 언더 해서 총 4세트로 일단 몸 풀어주고 경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등 운동 한 번씩 다 해볼겁니다 지금 등 활성화 했기 때문에 이제 머신으로 가가지고 자 일단 다 맛본다는 느낌으로 존나 빡세게 해. 뭔 말인지 알냐 존나 빡세게 해. 지금 여기 딱 좋거든요 아, e t s 네? 아무도 방해도 안 하고 나 스스로 이렇게 폭발해도 뭐 이렇게 시선안받잖아 어, 근데 성격이랑 잘 맞는다니까. 들어오자마자 뻑뻑됐어. 와, 나 진짜. 와, 진짜 아니, 근데 진짜 난리 안 났어요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진짜 행복하게. 아, 여긴 햇살 가고까 생각 중인 게. 한 시간이면 오거든요. 한 시간, 사실. 아! 아,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? 아 하체도 진짜 많고 다른 상처 체동도 너무 많으니까 나 여기 오면 진짜 개박사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씨해 어? 야 이거 진짜. 야. 야야 이거 말이 안 된다 It's uh, like creative, i uh, k maximum, yeah. You know, my motivation is maximum. Workout i t e n s i t y is maximum, and creativity maximum. Wow. 나지 난ُ 난 저게 안다아 아, 아, 전남아 Ah! <sighs> 아 진짜... 존나 행복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예! 매일 올순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등, 뭐 가슴, 약간 어깨 좀 기구들이 다양할 수 좋은 부위들은 가끔 한번 원치,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오는게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너무 만족해서 집에 가서 식단 먹고 진짜 오늘 좋줬습니다 여러분도 하여튼 운동 재밌게 하시고 You know, this is HK in UK. See ya, goodbye.